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오늘 메뉴가 문어 문어를 준비해봤어요 살짝 익은 문어를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음 mm. 털어져서 옷이 다 묻었어요 먹방은 정말 쉬운 간인것 같아요 物が増してる。 문어를 오래 씹어야 됐네요. 오래 씹어야 돼. 컴처럼. 정말 정말 오래 씹어야 돼요 오늘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금만 조금만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먹는데 너무 배불러요 너무 배불러요 그래서 오래 씹어야 돼서 더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만 씹고 다음에 더 봐요 안녕